안녕하십니까? 공급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날씨가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께서도 작업을 많이 나가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셀프로 무언가 고치고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도 이제 뭔가 움직임을 시작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실시간 방송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여쭤봐 주셨어요 좀 뭔가 힘이 정말 많이 세고 괜찮은 파괴 한마가 없느냐 한번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촬영하게 되었고요 자, 엑스코트라는 브랜드에서 출시가 되었고요. 기본적으로 파괴 한마라는 것은 앞뒤로 왕복 운동을 하면서 어떤 석재나 돌 그리고 탈 같은 것들을 깨부수는 작업을 하는 공구를 뜻하거든요. 이 파괴 한마의 경우 브랜드를 불문하고 두 가지 제품군으로 크게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38타입의 파괴 한마라고 해서 이렇게 경량으로 두 손으로 파지를 해서 측면 작업 그리고 수직 작업, 천장 작업까지 가능한 타입의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60 타입의 한마라고 해서 이렇게 사람이 섰을 때 허리 이상까지의 크기를 가지면서 하드한 현장에서 강한 모재를 조금 더 시원하고 파괴력 있게 깰수 있는 타입이 6 60한마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엑스코트에서도 두 가지 제품군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일단 위에 거는 38타입의 한마드릴인데 x z g 0 2 4 5라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제품 같은 경우는 60한마 타입의 모델은 x z g 0 1 1 0 5라는 모델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두 제품 모두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지금 마음을 먹었는 이유는 동급 대비 지금 시중에 나와있는 모든 브랜드를 다 통틀더라도 가장 높은 스펙값을 갖고 있기 때문이 첫 번째입니다 자 요렇게 둘다 정말 강한 철제 하드 케이스에 들어있는데 자 일단 38한마 타입의 구성품은 요렇게 파괴한마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요렇게 구리스 사용설명서와 여유분의 카본과 구리스를 넣기 위해서 풀고 죽올때 쓰는 스패너 포인트 치질과 다간의 치질이 요렇게 둘다 들어있습니다 경량타입 같은 경우 시중에 나와있는 대부분의 파괴 한마들의 스펙을 보시면 높다고 하더라도 1200W 정도에 가있습니다 타격의 세기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보통 아무리 세도 10줄에 멈춰있어요 10줄 지금 엑스코트의 38한마의 타입 같은 경우 10 5줄이라는 엄청난 타격량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60 한마 타입의 경우도 한번 보시면 여유분의 카본 브러쉬가 들어있고 사용설명서와 스패너도 똑같이 들어있고요 60 한마 타입 같은 경우는 구리스 방식이 아니라 오일 방식이다 보니까 오일을 주입할 수 있는 통이 들어있고요. 날부터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지금 이런 60 한마 타입의 이 지금 노미와 다가네 같은 경우는 뒤쪽이 굵기가 일반 지금 38 타입의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이 굵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또한 스펙이 정말 높게 나왔는데 이 대부분 스펙이 높아봐야 2 0 0 0와트급에가 있습니다. 타격의 세기도 보통 많이 높아봐야 4 0 5줄에 가 있는데 엑스코트 60 한마 타입 같은 경우 최대 2600와트급이고 그리고 타격량은 55줄이라는 엄청난 타격 세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좀뻥 스펙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일단 제가 이두 가지 제품을 가지고 공사 현장에 가서 같이 한번 사용하면서 얼마만큼의 성능이 정말 나오는지 같이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만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대성 건축 철거입니다. 한 25년 됐습니다. 철거하는 일만. 오늘 제가 전문가분과 함께 각각 모델들을 직접 한번 깨보면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깨는 노하우가 많으실 거니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도 또 많이 좀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자 이제 일단 이렇게 힐티 500X랑 마키다 0810이랑 엑스코트 지금 세 가지 모델을 새거를 전부 다 까서 장착을 했고요. 예. 이제 여기서 지금 작업을 하실 건데 38타입은 무조건 구리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열을 시켜야 됩니다 일단 한 2, 3분 와. 여름에는 괜찮은데 겨울에는 예열을 시켜야 됩니다 이거 다간에는 일단 다듬는 용도로 사용하고 이다안의놈미로 내가 가는 방향을 다듬는 쪽으로 해가지고 깨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방향 이거 말고 또배수간 거는 이제 깨는 파괴용 얘는 다듬는 용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제가 사용되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조금 더 세게 깨지는 듯한 느낌인데 맞나요? 네 예, 맞습니다. 이 파워가 이게 좀셉니다 이게 38짜리보다 더센 거기 때문에. 보통 지금 휠티가 1250W 뜨고 막히다가 예. 1050W 고 이게 예. 지금 1900W로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제 성능을 내는지. 자 이제 일단 이렇게 세 가지 제품으로 여러 가지 경우로 사용을 해봤는데 무게 차이가 어떻게냐면 38 같은 경우는 한 5kg 나가고 네. 에스코트 요거는 제가 한 키로수로 따지면 한 6kg 무거운데 대신에 파워는 얘가 많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수직 작업 할 때는 확실히 북 내려가서 센것 같았는데 네. 이게 측면 작업할 때 그래도 무게가 좀 무거운 게아 그러니까 무게 저거 하는 건 어차피 비슷하게 치기 때문에 어떤 기계든지 그냥 일직선으로 하면 파고 들어가니까 기계가 파고 들어가는 쪽으로 아, 하지 말고 대각선. 약간 대각선으로 하면 옆으로 삐져나가니까 네. 비켜 나가는 만큼의 계속 옆으로 치는 거지 이게 일직선으로는 치지 않아요 거의. 아. 하여튼 이렇게 해서 제가 일단은 요즘 38타입 요세 음. 가지 제품을 사용되는 모습을 한번 보여 봐드렸고요 음. 자 이번에는 여기 유 고한마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지금 세 가지 제품의 스펙을 보니까 엑스코트 같은 경우는 지금 말도 안 되게 2,600와트로 돼 있고요. 막기다가 1,500와트. 그리고 계양이 1,300와트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깨질 때 어떤 모습일지 굉장히 궁금한데 이것도 바로 순서대로 한번 작업을 한번 해봐 주시고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哇 확실히 이게 때릴 때꼭 지진이 난 것처럼 이 오는 발바닥에 오는 진동이 더센것 같은데. 예, 파워가 더 셉니다, 이게. 훨씬. 세개 오... 중에서도 이게 제일 센것 같아요, 지금. 아... 활석되는 스크래치가 나는 게 훨씬 범위가 크고. 예. 그러니까 이 기계의 능력으로는 2600W 정도 되면 파워가 무지하게 센 거죠. 네, 예, 이거는 스프링바란스라는 겁니다. 이게 9kg에서 15kg까지 어, 무게를 들었다 놨다 할수 있는 기계고 9kg에서 15kg까지 조절할 수 있고요. 이거는 이게 뿌액과 같은 거는 그냥 들면 한 10분이나 20분도 못 들고 저거 하니까 이거를 달아서 하는 게 일이 편합니다. 제가 한 손으로도 들수 있어요, 이거를. <웃음> 이걸로 다시 제가 지금 세 가지 제품을 측면 작업도 해볼 테니까 한번 봐주세요. 기계가 15kg 정도 되는데 이거를 한 손으로도 거의 칠수 있습니다, 이게. 아, 추운데 정말 너무 많이 수고를 해주셨는데 근데 오늘 정말 좋은 정보가 많이 숨어있는 것 같아요. 이 작업하는 모습이라든가 이 무거운 거를 스프링밸런스를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모습도 정말 꿀팁인 것 같거든요. 어떠셨어요 사장님? 무게 중심을 무지하게 줄이는 수가 있지만 은 그냥 들고 치면 하루에 10분도 못 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이 지금 수공암만은 들었을 네. 때 무게가 다 무거운 것 같더라고요. 이게. 놈이 하고 합치면 거의 한 17kg 가까이 나가고요. 스프링밸란스는 15kg 정도에서 거의 아래 위로 상하 한 손으로 쳐는 거 아까 보았듯이 네, 한 손으로 해야 칠 네.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칠수 있을 정도 되고요. 네. 근데 이게 그냥 하루 종일 칠려고 러면 이거 하루 종일 못합니다. 이거. 아 그러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지금 사용을 해보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나는 스로드가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손으로... 막기다도 내가 써봤고 네. 힐티도 써봤고 우리나라에 있는 기계는 다 써봤어요. <웃음> 진짜로. 근데 이게 지금 금액이 막기다가 보통 지금 한 70만 원 정도 하이 네. 계양도 한 50만 원 후반 네. 근데 여기 지금 한 30만 원안 해요. 네. 29만 원 정도 네. 거든요 네. 근데 네. 내가 지금 이 기계를 이 지금 하기 전에도 내가 한 여섯 대를 샀어요 여기서 와. 근데 힐티 1500도 갖고 있었고 네. 지금 보시 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시다치도 갖고 있고 막기다도 있고 근데 지금 현장에 내가 갖고 나가는 건 이거 두 대씩 갖고 나가요 와. 그래서 이렇게 지금 38암마랑 60암마 엑스코트 제품이 스펙이 정말로 높게 나왔는 부분이 실사용을 해봤을 때도 진짜 그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추운데 너무너무 네. 감사합니다수고했습니다 아, 오늘은 저는 또 스튜디오로 가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웃음> 현장에서 사용을 하고 왔는데요. 다시 저 위치로 가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추운 날씨에 전국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존경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요두 가지 제품이 사용되어지는 모습을 보셨어도 느낌이 오시겠지만 일단 뻥 스펙은 아니었어요. 막기다 힐티, 계양 이런 제품들과 비교를 했을 때 타격량만 놓고 본다면 분명히 더센게 확실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살짝의 차이가 있었던 부분은 특히 힐티 제품을 제가 사용을 해봤을 때 분명히 타격하는 힘이나 세기는 엑스코트가 더센게 맞는데 이 손에 오는 진동이나 이런 것들이 힐티가 현저하게 낫더라고요. 그래서 장시간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힐티 제품이 분명히 이 팔에 손에 오는 피로도는 가장 적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타 브랜드들의 동급 제품들을 같이 비교를 해봤을 때이 무게가 조금씩 더 무거웠어요. 이 38한마 같은 경우는 한 500g 정도 더 무거웠고요. 이 60타입의 경우는 한 1kg 정도 더 무거웠습니다. 타 브랜드 제품 대비 근데 이제 사용했을 때 타격량이라든가 깨는 힘은 분명히 더 셌던 게 맞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하면서 오늘도 정말 감사하게도 너무 좋은 걸 배웠는데 이만큼 무거운 제품을 사용할 때이 스프링 밸런스라는 공구를 사용함으로써 그 스프링 밸런스마다이걸수 있는 무게가 다 정해져 있는데 한 15kg에서 20kg 사이 정도의 스프링 밸런스에요 지금 60암마 타입을 연결을 하니까 너무 편하게 한 손으로 작업이 가능했던 모습은 정말 저도 너무 너무 인상 깊었거든요 이 파괴 한마 작업이 많으신 분들은 이 작은 것 같은 경우는 뭐한 5kg에서 10kg 사이 정도의 스플링바하스를또 이용하게 되신다면 분명히 현장에서 몸에 무리가 덜 오게끔 편하게 가볍게 사용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도 잘 기억을 해 두셨다가 한번 사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금액 같은 경우가 이 엑스코트 38 한마 타입이 지금 10만원 후반대 그리고 60 타입의 경우가 20만원 후반대입니다 비교했던 이타 브랜드들이 가격대가 대부분 이38 타입이 한 30만원 중반대에 가 있고 60 한마 타입 같은 경우는 한 70만원 정도 선에 가 있는 걸 감안한다면 금액은 정말 메리있게잘 나온 것 같아요. 이제 혹시나 이렇게 뭔가를 깨야 되는 작업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현장에서 나는 파괴 한 말을 많이 쓰는데 조금 더 스펙이 세고 파괴력이 좋으면서도 가성비가 괜찮은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께는 유용하게 사용이 될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정말 감사하게도 엑스코트 한국 본사에서 제가 제가 오늘 촬영에 사용한 제품 포함해서 각세대씩을또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기부를 했을 때도 이 엑스코트 대표님께서 제품을 두대 지원해 주신 게 있어서 또 기부를 하는 데 도움이 됐었는데 오늘도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한 번씩 사용해 볼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늘 하셨듯이 저희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고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이렇게 저희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다음 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동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